구독과 좋아요를 부탁해요 제발 자 일단은 그 쿠폰을 한번 등록하고 봅시다 교환코드죠? 자 교환코드가 원펀맨2021이었거든 원펀맨2021 s 츠고자 하나 받았고요 그래, 하나 더 있는데 원퍼맨 쿠폰번호 하나 더 있는데? 뭐였지? 아이씨 원퍼맨 쿠폰번호 하나 더 있는데 아는 사람? 아 201-0316 아, 원퍼맨 카페 201-03.. 어 다섯 개나 돼? 아 오케이! 개꿀 고마워요 아주 좋아요 고마워요 201-0316 자, 오게! 또 있어. 원펀맨 카페. 자, 원펀맨. 카페. 자, 좋아요, 좋아요. 또, 또 있어, 또 있어. 원펀맨 카페 10K. 자, 원펀맨 카페 10K. 자, 원펀맨. 카페, 카페 10K. 자, 좋아요. 와우, 굿, 굿. 원펀맨 카페 20K, 15K, 15K, 20K 좋아요 원펀맨 원펀맨 카페 15K 자 여기 또 원펀맨 카페 20K 원펀맨 카페 20K 야 개꿀인데 와 진짜 정윤아님 진짜 개꿀띠 진짜 감사 아 자기소개 유튜브 하비 채널 사, 유튜브, 유튜브 하비 채널, 원펀맨. 아. 자, 좋아요. 오, 다이아가, 어, 그때 그렇게 많아지지 않았네. 뭐 되게 많이 받은 것 같은데. 뭐 되게 많이 받은 것 같은데, 그렇게 많이 사진 않았어, 또. 자, 다시 강자 소환권을 두개 440개 필요하니까 아직이네. 일단 캐릭터를 조금 올려보고 올까요? 자한사 돌파 이앙 돌파띠. 앙 돌파띠. 사람그이 사람은 돌파. 람은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이 오케이. 가방. 주는 걸 일단 다 써요, 그냥. 어? 오, 좋아요. 강자 성환권이좀 생겼어요. 자, 일단은 요거 하고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강자 성환권 생겨서, 자, 10법 한번더 갈게요. 레츠코소 g 나갑니 자, 갑니다, 갑니다. 출발. 출발. 디완판 p 사이타마 완판아 <웃음> 우리 베퍼님 어요 자. 앙쓰레기 자. 앙쓰레기 아 이거 사막이야 뭐야 이건 씨. 자 그놈 박살낼정도의 힘이 필요합니다 아 한번 더 나왔네 제노스 이미 보유한 캐릭터는 조각으로 자동 전환됩니다 몇개 조각으로 나오는거야? 아씨 망했네 자 일반 소환 시0합니다아 방금 뽑기 망했어 씨. 자 완판치 진짜 확률희심이다 진짜 오? 어? 아 붕붕맨 극혐 띠아 이거 뭐야 문어네 아 올백맨 왁스를 많이 발라요 아 이거는 보라색 문어네 이거 그라운드 드래곤 두더지 나왔어요 두더지 강력한 천공족. 자 조류와 조류 나왔고요. 오 경거망동하면 제로 만들어 버리겠다. 블루파이아. 자 블루파이아 나왔어요. 너무 말자 명탐정 코난. 명탐정 코난에서 그 뭐야? 그악개물이 아무튼 한명 나왔어요. 오씨 야 SSR 나오는 게 진짜 어렵구나. 미쳤는데.